전 집에서 엘만김 대전 돌렸죠. 엘만김 대전 돌렸다고요? <웃음> 제가 보던 그아그 아, 그 에소드 유튜버 분께서 유 활동 에소드 관련된 유튜브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좀 쉬나고 하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그게 글들이 많이 나오더래 아, 요즘 그 글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어, 원래 제가 좀, 좀 은근히 좀 챙겨보는 그것, 그 유튜브 분들도 이제 뭐 어, 이제 없고 하니까 아, 9살 때부터 애소되었다고요? 아, 랭킹이 9살 때부터 했으면 나는 나는 2008년때 그때 오비 때 했으니까 괜찮아요. 다음 와, 만들어집니다. 야 소름이네. 랭킹님 태어나기 전에 내가 했구나. 에소드가 07년이죠. 저는 네 27일인가 그때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 어, 그때 만들어서 이제 허. 딱 하고 거의 태초의 시기부터 시작했지. 그때 에소드 초 초장기 때 원년 멤버였던 일리장선님이나 미큐님이랑 아인브로크님이랑 미큐 이렇게 같이 세 명이서 이렇게 나까지 합해서 네 명이서 거의 그 에소드 이거 좀 많이 홍보하고 그랬지. 어. 블로그를 좀 많이 했 너는 몇 년에 접했지? 나? 어. 서기 242. 어. 어. <웃음> 어. 저 세계는 그냥 죽일까 아니? 아, <웃음> 좀 <웃음> 지가져요. <웃음> 아인브로크 님이 그때 에소드 총 창긴 때첫 대전 승리자. 약간 좀좀 좀 떠... 좀 유망주로 떨, 떨쳤죠. 일리장성님은 그때 엘소드계 이런게 공략공약이나 이런거 있었고 그리고 미큐님은 지금 현재 닉네임으로는 올블루님 어 약간 엘소드 일기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오. 좀 많이 알려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바로 폼입니다. 깔깔깔깔깔깔딸 지랄하고 바빠졌네 저는 그때 엘소드 저거 창작만화 그거 뭐지? 엘창만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었고 잠깐 내가 생성일이 그 내가 확실한 건 2007년인데 조금 바뀌었을 걸어 여기 와 2008년 <웃음> 2월 20아 2월 2일 이이이 랭킹은 <웃음> 지금 고인물을 보고 있어요 지금 태초의 태초의 빚을 보고 있다고 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래 아크엔젤 있잖아요. 레, 아, 레어 아바타. 레어 아바타 중에 아크엔젤 있잖아요. 그,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원래는 원래는 레어 아바타를 만들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그때 이거는 진짜 살아있는 고인물인 저로서 진짜 이거는 제가 그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원래는 아크엔젤이 맨 처음에 무기만 나오고 그걸로 컨텐츠를 끝내려고 아크엔젤이 했었어요. 아크엔젤이...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레어 아바타 아크엔젤 무기에 이어서 그 영상 그 뭐지 의상 있잖아요 의상을 만들어진 계기가 누군지 아세요? 그거를 아이디어로 소재를 던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아임브로크님이에요 원래는 애초에 그게 없었대요 없었고 컨텐츠로 내놓을 생각도 없었대요 레어 아바타에 그런데 그 아임브로크 내가 확실한거야 아임브로크님이 맞을거야 아임브로크님이 그때 그 악세사리나 악세서리, 세리 이런거 날개도 다는게 또 좋다고 해서 그것도 제안을 했고 거기서 아이디얼, 아이디어 게시판에다가 그걸 올렸어요 근데 GM이 그거 기획자가 그거 개발자가 그걸 보고 오이 좋다 하면서 뽑은거예요 그래서 아인브로크님이 그거를 레어 아바타 있잖아요 레어 아바타 아크엔젤의 아크엔젤 풀세트를 그냥 공짜로다 받았어요 너무 고맙다고 그거를 저는 들었어요 네. 그거를 저는 들었기때문에 와 엄청 부러웠던거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 전혀 없을거에요 진짜 왜 그래서 나온게 가열기 네 그래서 그래서그 다음에 나온게 가열기고 그 다음에 가열기가 나온거고 아인브로크님이 저한테 개인 그 뭐지 개인 채팅창 에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될 줄을 몰랐다고 해요 진짜 아. <웃음> 와, 난 그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 그걸 보기 힘들거예요 거의, 진짜, 이거는, 고인물만 알수 있는 거라서. 네. 근데, 아인브로크 님도 도중에, 뭔가 유저들하고 뭔가 싸운 저, 싸워가지고 약간 그 블로그를 폐쇄를 한 걸로 기억이 나가지고. 그리고 최근에라고 치기에는 좀 그렇고, 아인, 아인 컨텐츠가 나올 때, 그때 아인브로크 팀이, 아인브로크 님이 그거를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나는 그 포스터 글을 그, 누리앱인가? 그걸로, 그걸로 글을 써서 올린 적이 기억이 나요 나도 몰랐던 네. 때 진실. 그때 진짜 아인브로크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네. 아무튼 네, 전 재밌었죠 그때 네.